하더 있나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아하. 저희가 거기서 누가 봐도 저렴한 시계를 고급시계라고 운겨서 어. 어. 파는 태국 상인을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태국에 되게 자주 가거든요. <웃음> 네. 네. Okay. Yeah. Okay. Show me best watch. 오케이, okay. y o u are not metal, e t d o w What? b 이 t t e r one l e t a n h a y this is c r o o d a r i a l o a o y e r s t a l o k 이 this is 케이 i s n a o fire, oh, no no, fire. Okay, okay, okay. Okay, okay. how much yeah. okay, this is 5 0 0 bye bye bye 5 0 0 Only 800 b a No, this is no battery, automatic. No, no, no, no, no. Only 800 baht. Okay, this is crystal, no matter. No, no. Okay,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웃음> okay, 800 baht.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소금 한 섬에 저곡 0 개라니 너무 비싸지 않소? 저곡 5 개로 합시다. 광영국에서는 곧 소금값이 치솟을 텐데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니지요. 소금값이 치솟다니? 상정국 소금값은 안정이 되어 있어 저국 다섯 개가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겠어 형, 어 알았어, 알았어 세 시간만에 구해주고 그 전에 구해지면 은 바로 나한테 전화 줘 예, 네, 오케이, 알았어 킹덤 하반 일 년에 몇십박스밖에 생산 안 되는 시가거든 사우디 왕관아 찰돈 헤스턴이란 배우 있지 옛날 배우 있어 하고, 뭐 주문받고, 주문 the woman's name is Sharon Barker. She's a pro. Trust me, Neil, it shows. Just let me do the talking. Okay, what about Warner Books? Are you still going to meet with them? Well, I'll circle back next week if I have to, but Putnam, Putnam is the future. Remember, don't react to anything Sharon says. This game is won without emotion. Alright? l Okay. Now let's go have some fun. I'm sure you're very aware that we've had numerous inquiries from other majors about Neil's book. Any offers? Aren't there always Sharon? <laughs> well, that's what makes life interesting, don't you think, Bob?